2절 미수범. 자, 25조 미수범에 대한 설명해 볼게요. 어, 1항에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2항에 보면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감경을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5조는 바로 장애미술을 얘기하고, 자, 이미적 감경을, 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적 감경. 숫, 숫자라는 거를 좀 기억하세요. 수. 예, 감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6조는 중지미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요한 건 자의죠.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또 자의가 또 등장해. 예,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그래서 감경과 면제를 예,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감경 동그라미, 면제 동그라미.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잖아. 그죠? 여기 보세요. 끄트머리 꼬랑지가 여기는 감, 수가 들어가 있어요. 감경할 수 있다 이랬지만은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필요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숫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점을, 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가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 뭐, 말은 마킹 포함 1분에 하나씩 풀면 된다고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시간에 못 풉니다. 그 많은 지문을 언제 그다 풉니까? 그죠? 그래서, 어 문제 푸는 요령은, 이런 키워드를 다 머릿속에 잡아 놓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험장 가면은 계속 어리버리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제대로 문제를 풀려면은 이런거 임의적인지 필요적인지 예? 임의적인지 필요 필요적인지 제대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25조와 26조. 25조는 장애 미수, 26조는 중지 미수를 말합니다. 처벌에 있어서는 장애 미수는 어 임의적 감이미 임의, 수가 들어가면 임의적이라 했었죠. 임의적 감경. 그다음에 중지 미수는 에, 필요적, 필요적이죠. 필요적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깎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제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을 필요적으로 해 줘라. 해 줘라 이거예요. 필요적으로 해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자의성. 자, 기 스스로, 자 범, 범죄 결과를 막았느냐, 막지 못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나 드려보자면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뭐, 도둑질,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려고 남의 집에 밤에 들어갔어요. 마당에 딱 들어갔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선친의 재산날임을 기억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러면 나쁜 짓이지. 아니, 범행을 중단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딱한 마음 먹고 갈등 때리고 있는 이 찰라인데 갑자기 어, 경찰차가 왜요 왜요 왜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자이 경우에 어, 범행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 자의성이 발동하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사이렌 소리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자이 경우에 경찰에 가서 잘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 사이렌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 생각해봤더니만 어뭐 이러다가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해갖고 내가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 사이렌 소리를 듣고 겁을 먹어갖고 범행을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장애미수가 되거든. 그 사이렌 소리에 의해서 범행이 장애를 입었다. 해서 장애미수가 되는 바람에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지미수 혜택을 받으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의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의로 범행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뭐이 정도만 얘기할까요? 자 그다음 27조 볼게요. 불능범이 나왔는데 이 여러분 들이 불능범은 우리 현재 우리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이틀이 불능범으로 잡혀 있는데 어 하나 더 적어 보자면 불능미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27조 실행의 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처벌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처벌하는 것은 뭐가 있을 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처벌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타이틀은 분명히 어, 여기 불능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은 불능미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능미수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 네, 수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임의적 감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5조와 26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차이점은 자의성이라는 거. 자의성을 기준으로 해서 25조냐 26조냐 갈리는 거고요. 위험 여기 어, 위험성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험성이 없다면 은 불능범으로 처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어쩐다? 바로 불능미수로 처벌합니다 단그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깎아줄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을 바로 예, 불능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28조로 가겠습니다 예비 음모를 규정하고 있네요 예비 음모 예비 음모의 가장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 했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음모 28조를 적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다음에 29조, 그다음 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는 각칙 해당죄에 정한다 했는데 옛날에는 각칙 본조에 정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어려운 말을 썼는데 지금 뭐 전문 개정 20년 12월 8일 나와 있죠. 용어를 좀 쉽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25조부터 29조까지는 머릿속에 미수와 관련된 걸딱 박아 놓으시고 여기서 시험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형법 제25조에서 말하는 미수범이란 무슨 미수? 장애미수라는 거 그리고 26조는 중지미수인데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다? 바로 자의성이라는 거 스스로 범행을 중단시켰다는 거 이것이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머릿속에 새어나서 말씀드리는데 미수범 하면은 미수공 미수론 관련돼서 공부하실 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행의 착수예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행위가 실행의 착수로 받냐안받냐 판례로 해갖고 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판례 공부하실 때 실행의 착수가 된 거, 인정한 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그두 개를 교통정리를 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쟁점을 말씀드리면 실행의 착수의 여부, 요거 남바 1, 저거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미수, 미수범에 있어서 25조는 장애미수, 26조는 중지미수인데 그 형을 어떻게 한다? 자 장애미수인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감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하거나 면제한다 해서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또 키포인트 넘버2 no. 기억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불능미수고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도 넘버3로 no.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 뭐, 뭐, 28조, 29조는, 뭐, 간간이 나오는데, 어렵게 낼때한 번씩 내요. 근데,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 그죠? 예.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예비인지, 음모인지 알아두시고, 어. 아, 그리고, 하나만 또, 뭐, 생각나서 좀 시간이 좀, 됐, 좀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예비 음모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예비고, 그 어떤 행위가, 어, 실행에 착수된 미순과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고그 시험 문제 잘 물어봐요. 그래서, 판례 공부하실 때, 어, 실행의 착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직 실행의 착수로 가지 않았다면 예비 음모고, 실행의 착수를 넘어섰다. 그니까, 경계선을 딱 정해서, 실행의 착수로 넘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바로, 미수의, 미수의 단계에 들어간 거고, 실행의 착수에 가지 않았다. 하면 예비 음모 단계죠. 그래서, 그 경계점을 반드시 공부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뭐다 실행의 착수라는 거죠. 요 경계점이 좀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해볼게요. 네. 뭐요 정도만 설명해도 뭐 미수 어, 뭐 초심자들 공부하시는데 뭐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함도 설명드릴게요.